안녕하세요. 요즘 따라 미분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기다리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전화가 오는데, 실제 저도 그분들이 뭐 브로커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진행을 했던 분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뭐 많은 지인들을 동원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현재 모르긴 몰라도 지금 뭐 대통령 이침식을 이후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뭐 얘기했다시피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분양 할인 분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전화가 갑작스럽게 많이 온다는 자체도 뭐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 뭐 투기 세력들이 뭐 들어와 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얘기는 들립니다. 하지만, 카드락 하는 뉴스 가지고는 묘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근자에 저한테 많은 전화들이 오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 어떤 미분양 프로모션 진행이 빨리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는 뭐, 다양하게 어플도 보고, 일제 뭐, 시청에 들어가서 자료들도 보는데, 이런 어플들은,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쭉 나와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2022년 2월 달 기준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3월 달로 돌리게 되면은, 그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플만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런 어플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2022년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실제 23년, 24년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하게 많지만은 22년도에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그런 것들을 뭐 이런 분을 또다 외우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물론 평생의 집안채 구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으시는지는 몰라도 뭐 이걸 다 외웁니다. 그래, 9월, 10월 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고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 아 그렇습니까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뭐 계산을 하거나 계획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고 23년 24년 뭐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어다 뭐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전화 오는 것도 뭐 생각으로 조금 안전화들이 좀 많이 오는데 저도 뭐 옥석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 제가 잘못된 정보 하나를 주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나름대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볼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저는 뭐 제가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서 뭐 좋고 구독 좀 해달라 해서 뭐 실제 많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조구를 하는 분들까지도 연계 연계 돼서 또 알게 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도뭐 이렇게 얘기를 사전에 하기 전에는 어느정도 뭐 알아볼까 알아보고 주변들 지인들 그리고 뭐 어떻게 움직임 동향 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얘기는 드리는데요 이런 자료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거래 여기 보시면 나오죠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실상 내가 구입해야 되는 아파트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일제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들어가서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항상 저한테 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답변도 잘 안하지만은 들어가서 인터넷에 네이버에 다음에 치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여기 들어가서 어, 여 보시는 대로 해서 어, 그냥 뭐 대구 22년도 대구광역시 수정구범모도만촌동 어, 달서구 이렇게 쭉 쳐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아파트 자료를 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날짜별로 금액별로 거래 그래, 금액이 얼마 됐는지 실제 부동산에서 거래했는지 개별로 거래했는지까지도 나옵니다. 청수 그리고 뭐 B타입이든 B타입이까지는 나오지만은 전용면적 84, 9, 83, 뭐, 이렇게 다 나오면 32평, 33평,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를 맨날 댓글에다 그래 물어봅니다. 이제는 어느 시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뭐 수승구든 달수구든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클릭만 해보시면 돼요. 클릭만 해서 뭐, 굳이 번지수 여기 칠락하면 다칠수 있지만은 그냥 지도만 이래 보고, 아, 내가 여사니까 우리 공원 앞에 함번 찍어보는 겁니다. 21년도 이후에 지금 2 1년도 이후에는 기, 뭐 거래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거래된 내용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아 실제 진짜 거래가 없구나. 어플만 가지고 100% 확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개별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한 번씩 올려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을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다시청이 나오는 거죠. 대구광역시 시청이 나오는 건데 어플에는 2월달까지 뿐이 안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5월달이니까 당연히 이제 4월, 5월 말일 정도 돼야 4월달이 나오겠네요. 한달 전. 지금 3월달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물론 제가 계속 올려는 드리겠지만은 실제뭐 궁금하다. 바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주변 지인들한테 뭐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바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 쪽으로 해서 마찬가지 포항 시청에 들어가면 미분양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실제 2월달 3월달 똑같은 자료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8000세대, 3000세대 아, 깜짝 놀랐네요. 3000세대 2월달에 미분양이 났고 3월에는 달또 감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뉴스에 있는 것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실제 포항 북구 쪽으로 해서 그 장난을 쳤다는 얘기가 뉴스에 좀 나왔죠. 그거는 참고하셔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브로커들도 있고 이런 아파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아니면 미분양이 안 나는 것처럼 또뭐 서류를 꾸미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미분양이 났을 때어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또 이런 걸 사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사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4천 세대가 미분양이 났는데 다른 쪽에서 500세대, 300세대 찾는 걸로 처리를 하면 미분양이 감소했는 걸로 해서 군중심리에 어떤 약간 자극을 해서 분양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에 대구말고 대구 아파트 미분양을 치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뉴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오픈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뭐 분양에 대한 블로그 작업을 해서 광고를 하는 사회, 사례들이 많은데 이건 같은 경우는 뭐 대구 아파트 미분양을 치면 기존에는 원래 대구시청 홈피가 여기 나옵니다 나오고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다 보니까 유스는좀덜하지만은 어떤 블로그가 계속 돌다 보니까 실제 그게 나중에 없어졌는데요 뭐 이런 뭐 블로그에서 연락되는 것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뭐 전국 번호를 따서 뭐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상 그쪽 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를 통하거나 어차피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그거를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서 뭔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면 은 어떤 정보를 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뭐 이런 내용들은 보통 보면 연결하는 브로그 작업하는 아들이 많아요 이런 남바 들 자체가 다 작업하고 전국번호를 따서 전문적으로 다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하면 은뭐 토스해 주는 그런 케이스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보를 좀 얘기해달라 물어보시면 차라리 그게 어떤 유대관계 형성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동산이 미분양이라든지 아파트에 전혀 거래를 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도 거래를 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모를까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본 베이스는 아파트를 하는 어 직원들이나 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더뭐 솔직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뭐 영상 올리고 부동산 가보라 하니까 부동산에 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사라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은 없지만, 말한 군데 가지 마시고, 열 군데 갔는데, 뭐, 한두 군데에서 오르니까 살아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국토부의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씩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찾는 분들은 나름대로 평생 아파트 가게 관계없이 산다면 이런걸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돈이 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팔고 신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 안볼 수가 없겠죠 그럴 정도에서는 우리가 실제고 네이버 부동산도 뭐 보는 것도 보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다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 놓으면 그래도 뭐 좋지 않겠나 뭐 보기 쉽습니다 들어가서 뭐 왼쪽에 번지수를 최소 확인을 해서도 되고 아니면 내 동네에 사니까 대강 내가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죠 물건이 뭐 여기 있는 아파트 네, 벽산타워 이렇게 다 나오니까 여기서 2021년도 이후에 거래가 됐는지 안 나오죠 22년도가 안 나오면 거래가 안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거래가 없구나 이때 이후에 거래가 된 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미분양 전체적인 분위기 아무래도 조짐이 심상치 않다 나도 전부다 미분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물론 저도 뭐 제가 지인들 위주로 얘기만 듣는게 다고 전화와서 또 얘기 듣는게 다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면 뭐 댓글을 좀 남겨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뭐 저도 뭐 들었는 얘기지만 어뭐 계속해서 세력들이 뭐 대부를 보고 있다 왜 주식이든 뭐든 지금 돈 투자할 곳이 없어요 미분양으로 해서 뭔가 소당을 보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뭐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아파트를 사야 되는 분들 현재 뭐 뿌리든 아니면 미분양 동향에 뭐 어떤 시청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으로 해서 실제 아파트 거래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어뭐 댓글을 보다 보니까 뭐 실제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뭐 금액이 2억 3억이 내렸다 하지만 실제 그런 매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신축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고 얼마나 하락했는지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예, 어플하고 틀리게 유튜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을 알고 전망을 한다면 은사실 투자를 하거나 주 택을 구입하고 터를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올려 드립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올려 드렸는데 뭐 영상이 한 500개 600개 되다 보니까 옛날 거 찾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내가 다른 뭐 채널을 또 만들어서 옛날 거를 올리다 보니까 또 중복이 되고 뭐 목소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같은 스크립이 아니냐 또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향후에 미분양이 났을 때 대대적으로 사실 어떻게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관심 있는 아파트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국토부 실거래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다 보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